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가 무엇이죠? 이렇게 물으면 예, 저기 모퉁이를 돌아가면 교회 있어요 혹은 아유 교회요? 새국된게 교회예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말은 교회는 건물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확실히 그 의미를 대답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고 교회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며 또 교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교회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요? 교회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게 된 이유는 예수에 대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요셉의 아들로 30년 동안 이름 없이 살다가 서른이 되어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르침이 또 그의 행동이 그의 삶이 굉장히 특이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유대교를 믿고 있었는데 예수도 역시 유대인이었죠 근데 그의 가르침은 유대교 사회를 굉장히 위험에 빠 가지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상태로 가게끔 되는 것이죠. 또 그의 삶도 경제를 고친다든지 아니면 어, 외국인에 대한 태도. 어린이 또 여인 이런 부류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교를 근간으로 하는 이스라엘이 예수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자체가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진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유대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또 유대교의 많은 서기관들 추측을 이루는 바리데주의자들은 예수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의 법정에 예수를 고발하고 로마는 민중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예수에게서 큰 죄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로마의 최고의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 죽고 이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은 예수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죠 그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자기들은 모여서 기념하고 또 예배하고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체험을 하죠 그 후에 그들은 이제 무리를 유대교회의 한 분파가 아니라 전혀 다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로마의 큰 도시들로 향해서 전파하게 됩니다. 그 전파의 핵심은 바울이라는 젊은이에게 있었지요. 그래서 교회는 지중해 연안으로 계속해서 전파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에 따른 거죠. 두 번째는 교회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럼 교회는 의미의 뜻이 뭐냐? 원래 그리크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지요. 에크는 밖을 뜻하는 전체사이고 레시아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모인 무리와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 밖으로 불러낸 집단이다 또 불러낸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떤 개인의 욕구나 개인이 원하는 대로 모인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낸 단체 불러낸 사람 따라서 교회는 성립 때부터 시작의 주도성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로 모여졌지만 그 교회는 세 가지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또 교회는 성령의 전으로 설명되고 있지요 이것은 교회가 단순히 인간의 어떤 요구나 인간의 목적에 의해서 설립되고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뜻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각자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머무러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실천된 몸이 되어서 그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교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 교인은 먼저 자기 의지로 자신이 믿는 바가 무언지를 주 회중 앞에 고백을 하고 그 회중이 아저 사람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인정될 때 인정의 증거로 침례 혹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과 고백한 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극복하고 그와 함께 죽고 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은 교회를 다녀서 교인이 아니고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직 자기 의지로 믿음을 고백하고 거듭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교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요 교회란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과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이지요. 따라서 교회는 건물이라기보다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교인이지요. 교회를 단순히 1년에 몇번 다녀서 교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냐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람들, 사람이 바로 교인이 되는 것이죠 고맙습니다.